<웃음> 세뱃돈은 언제받아도 기분 좋잖아 그치 내 앞에 오면 세뱃돈 주냐고? 세뱃돈... 아휴... 내가 일단 여기서 준다고 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안, 안 준다고 할게 <웃음> 절하러 올까봐 아니라고 하려고 나 세뱃돈 안 줄거야 먹튀할거야 먹튀 그랜절 싫어 창피해 <웃음> <웃음> 그랜절 하지마